나 학교 좀. 시작. <웃음> 야, 어디까지 가? <웃음> 아, 가. 와. 오세요오세요오세요오세요오세봐 오세요. 오세요. 오세요. 오세요. 봐. 도 건이랑 한판 떠야 돼. 와. <웃음> 아, 진짜 아프다.